진짜 갑자기 완벽한 가을 날씨가 그래서 적응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덥더니 말이죠 그죠 저의 파우치 이 아이템 추천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립을 안 바르고 있거든요 저는 눈화장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립은 최대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저랑 어울리는 컬러인데 가을에 어울리는 웜톤 립 컬러를 추천을 드릴게요 오 이거 발라봐 라고 했을 때 다른 이제 친구나 엄마 막 이렇게 다 발라봤을 때 이거 컬러 뭐야? 막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선물로 주거나 그랬던 적이 많아서 이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일단은 제 영상 속에 항상 등장하는 아이템이죠 자 프레쉬 슈가 립 카라멜입니다 촉촉해요 진짜 촉촉해요 제가 진짜 입술이 정말 잘트거든요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조금만 터도 부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바르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제품은 너무 촉촉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 나트 립밤입니다. 흡사 이 디올 리글로우이 제품 아시죠? 오, 다 썼네 거의? 이 제품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가격이 아마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바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발랐을 때 핑크에 혈색 도는 컬러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촉촉하고 색깔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아이템. 이거는 제가 세 번째 재구매하는 페리페라의 감성 필터. 그리고 세 번째 재구매인데요. 가을 웜톤의... 어울리는 딱 MLBB 컬로러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 진짜 입술 색깔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렇게 발라요. 응. 진짜 예쁩니다 감성필터 정말 그 다음에 추천드릴 아이템은 3콘셉 와이즈 3C 베일벳 립틴트 핑크브릭 핑크브릭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발랐을 거예요 이 색상입니다 발라볼게요 감성필터랑 비교를 하면 이게 감성필터고 이게 핑크브릭인데 이게 핑크브릭인 감성필터가 조금 더핑크핑크하죠그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 마지막 립펜슬입니다 3리세이 드로잉 립펜슬 윌로우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 이렇게 엄청 긴데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제 여기랑 이 색깔하고 거의 똑같죠? 이 색깔하고 색이 똑같이 발색이에요. 어, 이렇게 제가 립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파우치에 이렇게 4가지 아이템을 그리고 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